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항공권 티켓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여행시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티켓을 살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행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과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행사로부터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사로부터 티켓을 살때 항공사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는 새로운 노선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비행기의 일부 단체 좌석 판매를 여행사와 계약합니다. 여행사에서는 할당받은 좌석을 영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비행기의 좌석을 채울 수 있는 면에서는 항공사의 입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무조건 사람을 꽉 채워야 한번 운항할 때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항공사에서 오버부킹까지 하면서 좌석을 채우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취소, 일정 변경, 환불 등의 티켓에 관한 조치는 여행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이 바뀌어 티켓을 공항 현장에서 변경하고 싶을 때 공항 발권 카운터에서 해당 티켓의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티켓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여행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마다 항공사에서 좌석을 가져와 본인들에게 맞는 정책으로 티켓을 판매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여행사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여행사를 통해 사신 분들은 여행사 쪽과 컨택이 쉬울 수 있겠지만 외국 여행사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즉각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에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사 사이트에서 구매를 안 했다고 모두가 여행사 티켓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스카이 스캐너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여행사 사이트로 유입이 될수 있고 항공사 사이트로 유입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나의 티켓이 어디에서 구매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항공사에 본인의 티켓의 출처를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행사 티켓의 경우에는 교환, 환불 등에 관한 티켓 조치를 모두 여행사를 컨택해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공사에서 구매한 티켓입니다 요즘은 대형 항공사들과 국내 대형 LCC 같은 경우에도 앱 모바일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교환, 환불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항공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공항 현장에서 일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권 카운터에서 티켓에 관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변경한다거나 환불을 받는다거나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니 즉각적인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왕복 티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인천 세부로 가는 왕복 티켓을 샀을 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천에서 세부로 가는 첫 구간 비행기를 못 타서 갈 때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 때는 사용하지 않을 왕복 티켓의 두 번째 구간 세부 인천행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정답은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티켓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왕복 티켓의 경우 첫 번째 구간을 탑승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구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티켓을 판매할 때 편도 편도 티켓보다 왕복 티켓을 구매했을 때 훨씬 더 싸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왕복 티켓의 한 구간의 가격보다 편도 가격으로 판매할 시 훨씬 더큰 이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저도 우리나라 최고 항공사 왕복 티켓을 소지하여 탑승하려고 했으나 첫 구간을 놓쳐서 다른 항공사 편도로 이용을 했고 돌아올 때 사용하지 않은 왕복 티켓의 두 번째 구간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용불가였습니다. 일부 항공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 항공사적으로 적용되는 항공권 방침이 오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